안녕하세요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빨리 들어와요 들어와요 어서와요 다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이달의 수녀 비비입니다 와! 혼자 있으니까 되게 조용하네요 <웃음> 저는 이렇게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생일 비엠 하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웃음> 댓글로 읽어볼까요? <웃음> 어떻게 읽는지 <웃음> 목 열이네. 오늘 다들 다 들어왔어요? 오늘 이렇게 생일 비엿 할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왜냐면 팬분들이 볼수 있으니까. 킬줄모르겠 <웃음> 어, 그거 비에 어떻게 키는 거예요? <웃음> 아, 저는 <웃음> 아 저는 편성 <웃음> 킬줄 아는데 킬줄모르겠아 <웃음> 됐어요. 생일을 하니까 이쁘게 꾸미고 왔어요. 하들 생일날에서 뭐해요? 저 어제, 어제 케이크 먹었어요. 되게 맛있는 케이크인데. 근데 저는 처음 먹은 거라서 저는 원래 초콜릿 좋아하기 때문에 맨날 그거 초코케크만 먹었어요 근데 어제는 다른 케이크로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하, 근데 너 역시 혼자 있으니까 너무 허전한 것 같아요 그쵸? 뭔가 저희는 멤버 이렇게 많은데 음, 뭔가 열두명항상 같이 있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요. 네. 좀 들어오면 안 되는 건가? 슬다슬니다 아니 왜 이거 비밀번호 이거 왜 닫아놨어요 제가 일부러 열어두고 갔는데 아니 그거 자동으로 껐어 아 자동으로 꺼졌어요? 어 아, 내가 끄는 거 아니지 내가 키는 줄은 <목소리> 모르는데 어떻게 <아니>, 끄겠어 <웃음> 비밀번호를 말해줄 수도 없고 네, 우리도 인사를 드려볼까요? 예. 네둘셋 네. 하나요? 네둘셋 아, 예. 네. 둘, 안녕하세요 이날 소녀 오랜만에 한것 같아요 맞아요 참 오랜만에 이렇게 브이앱도 하고 오늘 어, 비비언니가 비록 이제 생일이지만 저희도 이렇게 예쁘게 단장하고 맞아요. 왔답니다 맞아요 다 이렇게 안녕 안녕 반가워요 브앱 하니까 오 화면이 청췄어 어, 안돼 <웃음> 오 됐다 와. 오 안녕 안녕 안녕하 엔젤스라고 <웃음> 합니다. 와 <와우>. 엔젤스. <웃음> <앤제스. 웃음> 아 근데 오늘 언니 이흰 원피스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비비 언니. 맞아. 진짜? 응. 저도 되게 좋아요 이거 제가 그 베이직 그런 핑크색 입고 응. 그래서 저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저희 어제 비비 언니 생일이었잖아요 언니 어제가. 맞아요. 그래서 깜짝 파티 해줬었거든요. 완전. <웃음> <캔> <웃음> 네아 진짜? 출근해서 주관, 주관, 먹었어 그치 언제? 네. 오늘 출근하자마자 뭐 출근하자마자 먹었어? 네 근데 <웃음> 너가 안과 같지 아, 아 그렇구나 음. 저 오전에 안과를 다녀왔어요 <웃음> 그래서 방금 <웃음> 샵에서 너랑 같이 그거 먹는거지 아 맞아 아, 아, 오늘 샵 갔는데 스타일리스트 실장님이 비비언니 생일이라고 이렇게 초코 크라이프 케이크 챙겨주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먹었죠 맞아 그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아, 아침에 먹을 때어지 없었네 이렇게 그래서 희지도 배고 파자하면서아 지금 배고파 아, 진짜 배고팠어요 <웃음> 맞아요 <웃음> 근데 그거 모카 케이크인데 저는 아 어제 어제 거어 어제 거 어, 네. 되게 맛있었어요 네. 저도 오늘 맛있었어요 <웃음> <웃음> 진짜 케이 먹으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일 주은것 음. 같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세 명이 아 장미꽃을 쓴게 <웃음> <손이.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뭐, 뭐예요 뭐 이게 아 맞아 근데 그 크레이프 케이크 하니까 생각났는데 크레이프 케이 먹으면서 언니가 뭐라 했죠? 홍콩말로 이거 크레이프 케이크 뭐라고 했죠? 아 그거는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 이렇게 바르고도 하나 붙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되게 많아 보이는데 근데 셀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백천그중아 100, 맞아요 맞아요 층층 맞아요 층층 케이크라는 중국어 맞아요.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네. 층의천 케이크네요 이랬어요 <웃음> 맞아요 <웃음> <웃음> <웃음> 댓글 이 많이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웃음> 진짜 나 버튼 눌러야지 이거 그냥 누르고 있으면 큰거 나와요 <웃음> 우와 <웃음> 그런데요 대박 처음 알았어. <웃음> <왔어. 웃음> 이거는 내가 알죠? 살짝 누르면? 아, 계속 커지는구나. <웃음> 재밌네. 할때 뭘까? 아, 근데 어, 여기 어. 화면에 이미 이게 다 보이네. 오늘, 아, 그런데 아, 저희가 오늘 뭐 할지 대충 여러분 아시죠? 모르실 것 같은데, 이렇게만 <웃음> 보면 <웃음> 이게 뭘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도 있는데. 저 보통 이런 게 있으면 뭘 꾸미거나 그러잖아요. 맞아요. 저희 오백분들 눈치가 빠르시잖아요. 라다. <라단> 오늘 주제. 주제. 따라다. 아 영수리가 꼬깔코니다. 아, 또 많지 않을까? 겠다 하나 빼면 무슨 색깔이죠? 하나 빼면 오 엄청 많네? 핑크색 있고 노란색 있고 갈색 있고 핑크. 다음에 노랑이. 그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비비언이 이제 생일이잖아요. <웃음> 오늘 이세 명에게 나무의 꽃갈모자를 만들어 줄 거예요. 맞아요. 맞아. 저희 오늘 이렇게 서로 서로 이렇게 만들어 주기로 했어요. 근데 누가 누구 만들어 줄까요? 어, 그렇게 안 정했는데. 음,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참여. 너는 비비언을 만들어 주고 비비언 나만. 들어 여기 그냥 돌아가면서. 오케이. 좋았어. 좋아. 하도록 하지. 오, 빠르게 한번 꽃가리를 만들어 볼까요?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그러면 꽃가리 먼저 선택해야 되지 않나? 아 그렇네. 나는 나는 노란색 너한테 만들어. 코랑. 야너 핑크색 그렇지? 응. 근데 너 연핑크야? 진한 핑크야? 연핑크 나 진한 핑크 그쵸? 핫핑크. 그럼 너 음, 비련이야. 네? 진짜? 아, 모르다니 네. 몇년 동안 지금 몇년 동안 <웃음> 아니! 지금 모를 수도 있죠 충격? 아니 이거요 <웃음> 아, <웃음> 어? 이거 노란색 아니가 약간 오린 어린... 아니 바색 바다색 좋았어 자 그러면은 시작해볼까요 저희? 그래 근데 아, 사슴을 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웃음> 사슴... 와, 음. 제가요? 아. <웃음> 뭐, 뭐, 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걸, 아, 아, 바람이 바람이 바람이. 바람이 뭐야? 아니, 모르잖아요. 맞아. 모르지. <웃음> 아 아니, 아니, 아이아 아니, 아비 아니, 아니, 아모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축하합니다. 와, 어 너무. 아니, 이거 어떻게? 저저부 다시. 아아 빨리 다시는 아니, 불 꺼지니까 그냥 와. 생축 그래야지다도짜 와, <웃음> 나 진짜 여워어 <웃음> 아아아 너무 해. 이거 안 되게 해. 이 이거 안 해. 이거 안 해. 해. 이 해. 이거 해. 이거 안 해. 이거 요 해. 이거 아 너가 장 뜨는데. 언니 소감도 들어보기 전에 언니 무슨 소 <웃음> 아, <웃음> 언니. 커팅이 빠질 수가 없어. 아, 커팅 아, 커팅해 주세요. 맞아. 커팅. 그래. 소문 말하면 안 되지. 아, 맞아요. 아, 이러지 그래. 않으면 혼자만 알고 있어야 지 근데, 근데 말하지 않더라도 알지 않을까? 모르는데요? <웃음> 아, 그래? 모르는데요? 아. 어... 어, 근데 곡이 쁘니 가고. 이렇게 자르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그냥 어? 잘라요 아. 근데 이거 자르는 거 반만 자르, 자라야 돼요 왜요? 한국에서는 다 그냥 끝까지 다 이렇게 자르는데 음. 근데 저는 저 한국은 약간 이렇게 반만 자라요 그냥 언니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웃음> 안 왜냐면 끝까지 끝까지 자르면 어. 그러면 그걸 그런뭐판데요아 진짜요? 약간, 그런 있어요? 약간, 조금 약간, 이런 약간, 미신. 소문? 네, 네, 약간, 약간, 미신 그런, 미신 그런, 약간, 약간 조금 아, 있긴 오, 한데, 네 약간, 아, 좀... 미신 약간, 약간, 약간, 약간, 약간, 약간, 약간, 약간, 약간, 약 근데 간 약간, 약간, 약간, 약간, 약간, 약간, 약간, 약간, 약간, 약소문간죠간 약간, 약간, 약간, 약간, 약간, 아니 약간, 약간, 약간, 자 지금 가어우 노란색 할 거야? 네. 자. 그래도 노란색 해야지. 좋아요. 이 <웃음> 그러면 재료 진짜 <웃음> 많은데 이거 한번 보여줄까요? 좀이고 진짜 많이 준대 재료가 <웃음> 딱 많아요. 와, <우와>! 되게 <웃음> 재밌는 <웃음> 것 같아요. 어, 이거 이 <웃음> <거 아닌가? 웃음> 아니? 아 어디 소이 뭐야? 예뻤다 이거 네일을 11월달 1 세일즈를 할때 썼었어. 아 역시 여러분 재활용은 좋은 거예요. 이렇게 환고, 환경 지구, 지구도 보호하고 이렇게. <웃음> 그저 <그치, 안 웃음> 공익감 아, 그렇게. <웃음> 좋습니다. 아 근데 진짜 많은 것 같아. 이거도 있어. 이거는 그아 근데 야 사슴이 너무 좀 어렵잖아요. 왜요? 귀 자체가. 사슴. 인싸 모자를 만들어줄게요. 시안. 저기서. 아, 사슴이었구나. 아. <웃음> 죄송해요. <웃음> 어, 진짜 아무 생각 없었어요. <웃음> 여기. 여기 시안 있어. 아, 그렇네. 아, 우리 생각이었구나 <웃음> 저는. 보자마자 알았죠? 오. 어, 이미. 코끼 만들었는데 귀가 너무 네. 뭐 작잖아 네, 네, <웃음> 여러분 빨리 빨리 만들세 빨리 빨리 땅 크네 아 나는 이런거 천천히 만들어야 돼 진짜 저는 아마 속도로 그거 1등 2등 3등도 나누면 1등 2등 3등인 것 같아요 <웃음> 가끔씩은 세상에. 조금 빨라 둬도 될것 같아요 언니는 가끔씩 약간 아좀 좀 봐야죠 아니 예전에 아, 저희, 저희 추언이랑저 생일 때 저희 친언니가 케이크 사다 줬었거든요 근데, 근데 오, 진짜 맞아요. 저희 막 사진 찍고 나서 먹기 전에 사진을 찍고 다 먹고 나서 사, 시간을 봤는데 진짜 2분만에 다 먹었어요 저희가 아니 근데 저희는 사람 몇 명인데 <웃음> 맞아요 12명이다 보니까 진짜 그 자리에서 그냥 순삭이었어요 아니 홍사 2분 안에 먹으면 그자 <웃음> 대단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2분 안에 어떻게 어쩔다고 <웃음> 아니 근데 저는 가능한 것 같아요 저말고 n t say you 천 a y you say you say you say you say 요 o u say you say you say you say you say you 는건가 y o 면 say you s 아니 이거 이미 거의 다 완성. 손이... 아 뭐야? <웃음> 예쁘게 만들어줘. 예쁘게 만들어 있어. 아니 너무 이꽃깔을 크게 맞게 해야 되잖아. 너무 작잖아. 그냥. 음. 근데 이거 어떻게 이이로 붙나? 나 이거 옛날에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아세요? <웃음> <웃음> <웃음> 이거? <웃음> 우리 집에 진짜 진짜 애기 때 있었는데. 제가 만들기 진짜 못해요. 음 맞아. 그 옛날에 <웃음> 학교에서 거 만들기 수업도 나토 하잖아요. 진짜. 수지는 왜 자꾸 말할 때 <웃음> 그 방식 왜 자꾸 그런 거야? 왜? <웃음> 또이 네? 둘이 항상 약간 수지는 되게 자주 같이 있잖아요. 아. 근데 자주 같이 있는데. 근데 잘안 맞는 그런 하트랑. 물과 기름 <웃음> 말. 말들이. <웃음> 그런, 그런 거 되게 많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거기도 하고. <웃음> 일부러 그런 건가요? 아니지. <웃음> 아니지. 야. <웃음> 안 붙는데? 아 이거 손에 풀 잔뜩 묻고 있다. <웃음> 어떻게 해야 되지? <하지? 웃음> 제가 저 되게 평, 평소에 네. 말이 많아요 그쵸? 맞아. 많은가? 어, 어 약간, 어, 약간 다들 조용히 할때 어, 약간, 약간 <웃음> 제 <제일> 이상한 포인트가 <웃음> 있어 아니 저 목공풀 좀야안 붙어 야너 테이프 있었어? 아 뭐야 나, 나 그냥 테이프 썼지 안 붙는 건 없다 이 세상에 그럼 응, 붙여봐라 <웃음> 안 붙어 너, 그래? 붙이면, 너 내가 붙이면뭐 해줄래? 뭘 뭐해줘? 500원? 500원. <웃음> 그래? 뭐 사게? 500원 <웃음> 500원 물. 물. 500원 500원 도 물. 500원 500원 물. 원 물. 500원 물. 500원 물. 5 0 0이 물. 500원 물. 500원 물. 5원 저이제 500원 <웃음> 아 그거는 붙지 이게 안 붙는다고 이게 서로 그냥 500원 정도는 사준다 테이프? 대기2이 네. 아주 귀엽고 깜찍하게 만들어보겠어요 귀는 <웃음> 짠 네, 근데 코는 짠 에르맨 전이제 왕코거든요 <웃음> <웃음> 어이없네 <웃음> 저코높아파서래래저 그래. 그래. 진짜 연습생 때부터 물렸어요. 와퍼. <웃음> <웃음> 아니, <아유 뭐지? 웃음> 아니, 아니, 뭐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가 아니, 아니, 아니, 었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그 아니, 아니, 아니, 아요 코주파 니 아니, 다고 그러는 거 아니, 아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 아니 그때 베트남 갔었을 때 뭐지 저희 현진이랑 제가 둘이서 방을 쓰고 그 방, 옆방이 비비언이랑리버이니방이었어 <웃음> <방이었었거든요. 웃음> 맞아요 근데 거기 호텔 방에 문이 있었는데 그 옆방이랑 이어지는 문이었어요 맞아 진짜 열, 열고 싶었었는데 근데 안 열고 지 이게 그러 이게 문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문이 하나가 있고 약간 좁은 통로가 하나 있는 거 같죠? 안에 그거 언니. 아마 문 열면 바로 방이야 그냥 진짜요? 그 문만 열면 우리 방 통하는 거야 왜냐면 <웃음> 우리 스태프분들 방갈 때가 지우 방만 <웃음> 통하거든 그거 메이크업 바꾸기아 <웃음> 옆에 <있어>. 아 진짜? 아니아 그랬었어? 헐 대박 <웃음> 어 어디 가지? 아 그래서 방응이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옆에서 노래 부르는 거다 들리고 막. 아니 근데 너무 소리는안 뭐 들었었는데 근데 가끔씩 약간 아! 아, 이런 목소리. <웃음> 엄청 크게 들리더라고. 엄청, <웃음> <웃음> 진짜. 그래서, 아, 처음엔 뭐지? 내가 왜 그렇게 큰지 이렇게, 아, 좀. 왜냐면 솔직히 밤에 들리면 좀 무섭잖아. <웃음> 아니 심지어 근데 또 혼자 웃어요. 제가 자꾸 맞아. 어, 자해어너 자꾸 뭐 혼자 보다가 갑자기 혼자 웃고 그랬다. 그래서 러그 내가 왜? 이거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해. <웃음> 아니 <웃음> 웃기면 나눠서. 그러니까 같이 보. 아니 다른 사람들 은 이해를 못 한다니까. <웃음> 왜 너만 <웃음> 이해된다? <웃음> 진짜. 아니 그래서 저는 저만의 방이 있어요. 너만의 방이 있다고? 어. 아 머릿속에? 어내 안의 공간이 또 다르게 있어 아 그런 거 같아 그래도 어, 그러니까 내, 내 방에 안들어왔으면 좋겠어 <웃음> 아니 들어가고 싶다 아니, 아니, 아니 안, 안, 안 들어가고 싶어 스포킹 <웃음> <웃음> 아, 만들라고 했는데 왜 스포킹 만는 <웃음> <되는> 거야 <웃음> <웃음> 어 뭐야 다이어리 스티커 아니에요 이런 거? 진짜 이거 끝나고 가져가도 되나요? 안돼 안돼 돈내0백원 오백 원못 샀는데 이거 여기 되게 많은데 <웃음> 아, 너무 귀여운데 잘 만들었는데 다 만들었어? 나는 수영밖에 안 만들었는데 그 현진아 그 그래. 방에 초대 좀 해달래요 누가 오비진 <웃음> 아 오비진 초대해줄게요 어 진짜 응 음. 비니 번호는 아시죠 모르는데. 사팔육. 사팔육 뭔데? 나도 내가. 어머 자꾸 내가 모르는 거만 말해. <웃음> <웃음> 나도 그, 알려줘. 노래 제목 중에 비밀번호 사팔육이라는 노래가 있어. 요 굉장히 한국에서 유행했던 유행했던 노래였나? 되게 한 많이 아는 노래요 대중적인. 아, 음. 아무 아, 현진 눈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아, 이건 아, 생각지 못했다 <웃음> 발상에 정말 너무합니다 아, 반가... 아니 그게 너무 어울리자 <웃음> <웃음> <너무 너무> 너무... <웃음> 방금 도 우리 샵 갔다오면서 계속 이거 빨리 간다고 <웃음> 이렇게 해야된다고 <웃음> 아 여러분 댓글도 좀 봐주세요 비벼 <웃음> 선개 근데 생각보다 중국어도 되게 많네 언니를 위한 고기들에 진짜 중국어 보니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아 테이프 한 번만 기다려봐 <웃음> 비비 언니 응? 너무해 사랑해 오 h oh, 노 no. o 오 h 노 o no. 네, 언어는사랑한다한 음. 달하는 말로 들을 게임. 이 너무 이거 <웃음> 꼬가리가 이거 부시한거 아닙니까? <웃음> <웃음> 와. <웃음> 아, 이거 너무 뭐, 아유 모양이 안 잡히네. 음. 어떤가? 어든거 그러네. 드셨어요? 지금 역시 <웃음> 좀 지나니까 조금 지났으니까 이제 막 드시거나 아니면 안드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는데 밥 시간은 칼같이 지켜야 돼요 맞아요. 왜냐면 저희는 칼같이 지키거든요 <웃음> 밥 시간? <웃음> 특히 이달의 생각 중에서 누가 제일 칼같이 지키나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지. 때... <웃음> 아, 아 현지, 아 약간. 아 근데 현지이름이 더 저희 있죠. 팔같이 네. 지금. 근데 순직 저희는 다 빠르는 것 같은데. <웃음> 저희는 전날 파업부터. <파도> <웃음> 맞아요. 다음날 뭐 먹을지 미리 메뉴를 다 써놔요 멤버들이. <웃음> 이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웃음> 저희가 메뉴를 한꺼번에 이제 모아가지고 이렇게 시키는데 주문을 하거든요 매일 이제 회사 올 때. 음. 근데 진짜 그 전날 저 깜짝 놀랐던 거한 전날 오후 4 시였나? 몰라요 그때쯤에 벌써 다음날 공복이 시가메뉴 올라도 있었거든요 <웃음> 엄청 <웃음> 있지 맞아 <웃음> 우리 어쨌든 한기 끝나면은 바로 다음 기 생각해놓고 <웃음> <웃음> 그렇더라다 저녁 먹었어요? 먹었지 뭐 먹었어요? 불신인데 칼같이즈 기다니까 뭐 먹었어? 요뭐 저는 치킨 도띠아. 치킨 도띠아? 음. 저는 치킨 도띠아랑 붕어빵이랑 계란이랑. 음. 뭔지 먹었죠? 어, 오트밀 강정 시간. 설마 안 먹었어? 이랑. 밥이요? 응. 저도 먹었죠. 아메리카노. <웃음> 근데 왜안 먹는 것처럼? <웃음> 아, 아니, 면지이 면지기. 아, 저는 단호박 먹었어요. 단호박 아, 아, 챙기는 그거? 아, <웃음> 이랑 우유. <웃음> 우유, 우유 맛있어. 최근에 우유를 샀는데 굉장히 만족합니다. 아 맞아 언니 케이크 먹었어요? 케이크? 제가 준 거. 제가 따로 준 거. <웃음> 제가 언니 생일 선물로 케이크를 선물했거든요. 근데 언니가 티라미수도 굉장히 좋아하고 초코 케이크도 되게 좋아해 갖고 맞아. 그래서 초코 티라미수로 <웃음> <웃음> 이렇게 섞으면서 하는 그 케이크 저도 모아 보고 싶었는데 네. 근데 아직 안 샀거든요. 근데 희진이가 먼저 사주더라고요. 언니 취향이었어. 나는 시. 뭐 해줄게 비비언니 어? 몰라? 네. 맞춰봐 너무 오범이한 너무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아니 뭐 힌트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웃음> 근데 약간 현진답게 주는 소물이었어 <웃음> 뭐지? 뭐예요? 뭐 줬어요? 약간 어 방에서 쓸수 있는 거 가습기? 어 그렇게 어 센스있는 선물이 아니었다 <웃음> 기능성 있는 거아니가 센스 센스가 움직고 갬성? 아 갬성? 조명? 무드등 같은 거? 거? 오 정답! 무슨 아. 무드등? 맞춰 달땡 사슴 땡아 <웃음> 내가 이거왜 맞추는 걸 했는데 여러 가지 는 색깔은 무지개요? 맞아, 맞아. 레인보우 무드등 <웃음> 맞아 그거 봤는데 근데 그거 아직 도착하지 않아 가지고 아 도착을 안 했다고 정말요? 배송 배송 시킨 지에 아직 아직 안 됐어 배달 중이어서 지금 되게 거.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 안먹었어 <웃음> 응, 그러면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그냥 스포를 했네요 뭐. 맞아 그거 그거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보여줘 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어아쉽가 <웃음> 근데 되게 현진 같지 않나 뭔가 현진이가 그렇게 딱 이렇게 있으면 뭔가 아 현진이 같지 않은데 <웃음> 그러니까요 고양이의 귀 고양이의 귀는 무슨 색깔이지 고양이 귀는 너무 음. 완벽하다. <웃음> 안무래도 약간 심한가 같아 이거. <웃음> 오늘 오늘은 저희 VF 청자분들 <웃음> 계시잖아요, <웃음> 여러분. 오늘 안 왔나? 오? 어? 이거 진짜 짱 웃겨 속도 차이 너무 웃기가 현진언니 다 만들었는데 비비언니 아직 아무것도 안와 <웃음> 그리고 저 중간까지 왔죠 <웃음> 여러분 <웃음> 저희 아니 나는 너보다 좀더 많이 하지 않나요? 아니 만들어 보이는 거죠 아직 잘 맞췄어요 2등이다 아니야 <웃음> 저거 빨리 할수 있어 아니 성격상 약간 이게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천천히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근데 우리 아, 뭐지? 이번 주 토요일날 그거 뭐 하잖아 아, 프리미어 그리팅! 와, 시간 진짜 빠것 같아. <웃음> 맞아. <웃음> 맞아. <웃음> 맞아 저번에 할때 언제지? 언제? <웃음> 마지막으로 한 거야? <웃음> 우리 우리인가? 그거 6월 달에서 썼는데 저희 완전체 첫 공개 무대 아, 맞아요. 작년, 작년. <웃음> 아, 저 작년이야 아이저희즘에 너무 항상 시간이 빠르다는 걸또 느끼고 있어요 세상스럽게 진짜 이제 내년이면 저희 21살이에요 <웃음> <웃음> 왜 21살 맨딱 된... 주... 이쁘는 아이, 좋은 아이인데 정말 이 시간이 짱 빨라요 <웃음> 진짜 너희 처음 만났을 때집이 이렇게 뭐 학교 다니고 있는데 이제 학교도 안 가고 학 한번 아이 애교 뭐, 애교 애, 애, 애, 애교라, 애교 너. 네 동아 한번 해줘 애교 말도 안아말아 이거 우리 아, 아, 우리 팀을 위서 우리 팀 위해서 아 아그런거야 어, 아, 무슨 갑자기 애교야 만들기 하다가 무슨 애교 애교야 빨리 나기다하잖아 아니야 아빠 잘하잖아 편서 아빠대로 해 <웃음> 빨리 줘안 번든 삽니다 오비티 중요 안 번든 안 번든 음, 사요 애교 안 번든 사람 뭐야 뭐 <웃음> 아, 근데 사실 어? 아, 네. <웃음> 거이생 이거, 이거, 이거, 켜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아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근데 갑이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래서 맨날 립언니가 저한테 막 뭐라 해요 찡찡된다고 그만 좀 하라고 제가 찡찡되면서 하자고 그래. 아니 잠깐만 우리 프리미어 그리팅 어. 얘기하다가 갑자기 샜어 <웃음> <셌어. 웃음> 아 프리미어 그리팅 아 시간이 진짜 네. 어디로 샜어? 아. 뭘 샜? 뭐 샜다며? 그 합니다 프리미어 그리팅 하나요 아우 진짜 그리지 <웃음> 아. 이번에 너, 진짜 아. 뭐야, 다한 거야? 네, 저다 해서. 프리미엄 리 저는 댓글 좀 볼게요. 아니, 프리미엄 그리팅 어, 오비티 중에 아, 안본눈 판데요. 얼마에 파실 건가요? 아, 프리미엄 그리팅 마저 얘기해주세요. 알았어, 프리미엄 그리팅. 오케이. 팀 다운, 팀, 팀, 팀 프리미엄 그리팅. 아 <웃음> 어, 이거 갑자기 생각났다. 아 맞아 아니야 갑자기 생각났어 아니 이거 브이 시작하기 전에 저희 365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언니가 막, 아 369요? 이랬는데 <웃음> <웃음> <그랬어요. 웃음> 진짜 깜짝아가지고 368만 했잖아 갑자기 369 아니 갑자기. <웃음>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럼요 그럴 수 있죠 아, 369야 너무 갑자기 웃겼어 아 생각지도 못했다 했어 <웃음> 그래 <웃음> 나는 369 오, 오, 보면서 365 계속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실수한 응. 거기도 <웃음> 하고 365 이미 오빛분들 아시겠지만 오빛을 위한 노래예요 그 노래가 맞아요 진짜 진짜 좋아요 진짜 빨리 빨리 빨리 공부고 싶어 응. 들려주고 싶어 진짜 그러니까 아 그래서 이번 주 응. 되게 기대했는데 싱가포르 되게 이렇게 벌써 왔더라고요. 이렇게 하나 기다리다가 맞아요. 벌써 몇시 됐는데? 4 4일 4일 4일 맞죠? 4일이고. 진짜 빠르다. 어제도 저 진짜 새벽에 슉이분이랑 거실에서 막 떠들다가 우리고 통유리들이 늦어더라는데 어, 4일 남았어. 그래서 <웃음> 대박. 진짜 <14일> 일이니까 <웃음> 맞아요. 아. 그때가 17시가 지났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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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니 아니, 아니, 해니니니한니 아니,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오마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다 이거 뭐, 반으로 이게? 자르면 될것 같아 정이 이상하게 <웃음> 이거 자르면 안나오는 애기 뭐 어안나와 <웃음> 왜? 어? 이게 들었어? <웃음> 아니 뭐야 오! 맞아 터질 <웃음> 같아 이거 커손 <웃음> 조심 어? 이거 좀 진짜 이거 그거 아니에요? <웃음> 떼어줄까요? <웃음> 아니 헐러 타는 건 약간 이거 그거 더 무색해. 이거 없나? 봐. 누돌부사숨코는게반 <웃음> 잘랐는데 똑같이 거아 <웃음> 안해. 네. <웃음> 그러면 어쩔 <엎줄> 수 없네. 잠깐. <웃음> <야. 웃음> 아. 네. 아, 너 네. 잠깐만 너는... 빨간색. 찐이 <웃음> 그러니까 <웃음> 작은 거 좋아해가지고. <웃음> <웃음> 이거 어때 언니? 좋아. <웃음> 언니 숨못 쉬겠어요. 제발. 그거 그거는 코가 <웃음> 아닌데. 김치 이거. 김치 흘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커피인데. 마이 카김치아 그만해. 와 <웃음> 어, 진짜 어울려요. 이거 봐요. 아 근데 너무 귀엽다. 장난도 렇다 인정. <웃음> 근데 코코 차이 코 너무 많이 나는 거아닌가 <웃음> 지금 댓글에 비진이가 개코라고 한거 같은데. 기기기. 둘 벗어. 코는 개코, 매우 반짝이는 코 딱지. 아주 좋아. 코물인가요? 보여 주세요. 분들 보이나요? 이거. 코물. 이렇게 요 다시 보여 줄것 같은데 코 쪽이 잘안 보여 갖고 마법합니다 목공풀 코물이래요. <웃음> 맞아요. 보이죠? 다시 받을게요 <웃음> <아우>. <웃음> 역시 생일 하면 마법도 할수 있네요. 선물은 이렇게 나오면 귀여워 보니까 좀더 줄까요? <웃음> 아니 그거 짱구 안에 그 학교 친구 하면 있잖아요. 커머 흐르는 그 친구. 맹구. 맞아. 맹구. 맹구. 맹구. 되게 귀여워요. 선배가 잘 잘해요. 맹구. 뭐 <웃음> 해보세요. 모든 다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구야더보 장구야. 나랑 줄로 갈래? 언니는 음, 안 봤죠? 봤죠? 한국 버전. 그치, 난 저. 르지 언니가. 그대로 봤지. 목소리가 다를 거야. 근데 약간 다르긴 한데, 느낌은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웃음> 약간 그 캐릭터마다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 맞아요. 저는. 음. 되게 느리고. 저는 그 캐릭터 좋아요. 그거 디즈니랑 그거. 뭐지? 미키마우스? 아니 그거 말고 스무곡에 시작했습니다. 뭘까요 뭐? 그거 다들 맞추세요. <웃음> 아, 오비 함께하는 네 스무곡에 진설 니가 좋아하는 진솔 언니요? 응 진설이가 좋아하는, 진솔이가 좋아하는... 진솔이가 좋아하는... 아, 아, 그아 주디 주디 그 애니메이션 아, 안에 아, 있는 아, 아, 아 <웃음> 끝나 주디가 <줄이> 아니야. 아, <웃음> <웃음> 와, 아니 그건 너무 쉽잖아. 굉장히 반전이다. <웃음> 그거 그중에서 그거 지하철 탈때아 어... 나무늘보 나늘 아, 나무늘 맞아요 저는 한국 이름 모르겠어서 <웃음> 맞아요 그거요 그거 나무늘로. 되게 좋아요 잘하죠 근데 그 송대모사님 주세요 송대모사 아나 우린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어, 다음 거로넘어 갈게요 일 표정에도 그게 있어야 돼 아... 표준은 과하게 해야 되는데 어... <웃음> 그거 <그런> 있잖아 <웃음> 웃는 거 웃는 거그 <웃음> 장면 놀라 <몰랐네. 웃음> 아, 잘한다 야 진짜 역시 <웃음> 앞으로 무슨 이렇게 따라하는 거는 다 배경지한테 <웃음> 시 근데 저 지금 너무 못만들었는데 다 <웃음> 너무 귀엽다 근데 좀 약간 삐뚤러진거 같기도 <웃음> 하고 삐뚤어졌어요? 괜찮아요 아닌가? 근데 되게 김현진같아요 저 이상하게 어렸을때 노란색, 빨간색 좋아한 불렀 많이 줬다고 생각났어요 <웃음> <아니>. 그래 <웃음> <하자>. 많이 줄까? <웃음> 그랬다고요널들어가서 너무 아 별말로 안해 머리 아, 그래. 너 평생 혼자만 너무 많이 해서 그래, 그래. 이제 무시 중이야 <웃음> 그래 뭐 내가 알겠다 뭔지 알겠다 인정한다 <웃음> 그럼 그거 한번 해줘 인정 어. 싫어 한번 해줘 <웃음> 아, 맨날 해 끝내 왜왜 이런 어, 거 너가 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래서 뭐 말하고 싶었는데 아니요 <웃음> 아니지 나중에 이앱 돌려보세요 정말 <웃음> 아, <너무> 예뻐요. <웃음> <웃음> 어나 지금 알고 싶은데 아니요 이미 지났어요 한번 기회는 한 번뿐이요 기회는 응. 세 번이요 맞아 <웃음> <나도. 웃음> 기회는 세 번이지 누구 마음대로 한 번이네 <웃음> 래내대로 우리 세 명이서 해세번 어때 그래 우리 결이 이게 아니야 또 이렇게 관심 주니까 그래. <웃음> 말못 하겠어 말해줘 <웃음> 지금 안 말한다고 왜뭔데이지나 네. 그게 뭘까? <웃음> 정말 저는 뭘 말해! 오케이, 멋있어! 진짜, 총안할 거야. 저는 이렇게 때문에 아 너무 간지러워요, 아 <웃음> 여러분. 브이앱은 다시 보기가 되니까 나중에 보세요. 음. 아, 다시 지금... 보기 언제 봐. 아, 언제? <웃음> <웃음> 몇 분이야, 지금? 안 <웃음>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다시 보기라니. 하니... 부담스럽네요, 저 다시 보기 아, 아, 그냥 저는 뭐, 이유이고, 그냥 노란색, 빨간색 조합을 보면 핫도그 생각난다, 그 말이었어.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만했어. 이빠가 반응 안 해줄 거잖아! 야, 안 말한다 했잖아! 별로 안해고 아, <웃음> 그래서 일단 간지러운 거 없었으니까. <웃음> 진짜. 아, 실을 입었는데? 서끄럽다 헛도, 헛도. 아니, 근데 너무 뭐, 그렇지 않나요? 약간? 이거, 이 색깔 조합 자체가 옛날막 빵집이나 동네 빵집, 빵집. 아, 뭔지 알아. 이런 색깔 음, 이런, 이런 뭐 많이 해놨잖아. 티라고. 어. 근데 나는 이거 보면 약간 핫도그가 <concentheiro> 생각났어. 왜 고른지 모르겠는데 나 이거? 네, 그래서 이색 조합이 지금 <웃음> 핫도그 같아요 되게 아, 핫도그 나 약간 한국 와서 핫도그 진짜 좋아하는데 핫도그 짱 맛있죠 핫도그. 근데 핫도그는 두 가지 있잖아 외국은 그소시지 들어간 핫도그 그거 요셋빵 아,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음. 한국 그거 핫도그 되게 좋아해요 언니 그거 좋아하잖아요 그 명랑한 핫도그 달고 명란하네 나 아, 감자 토핑 꼭해야 돼. 나는 그거 그거 제일 좋아했는데 체다치즈들어가다 체덕치즈 체다치즈는 치즈는, 치즈는, 치즈는 최고이죠 좀... 제가 그소스 조합을 굉장히 잘했었잖아요 기억하죠? 아, 그렇지 <웃음> 아주 맛있고 살찌게 맞아. 맞아. 맞아. 원래 사찌는거 맛있는 거야 맞아요 맞아. 그래서 항상 어? 내가 먹는 거 얼마나 좋는데 멤버들이 그래서 항상 그 핫도그를 사면은 저한테 뭐지? 소스를 가져왔어요 오, 귀엽죠? 네 이렇게 <웃음> 공들여서 이렇게 막 있는데 이 통수가 어한데아 <웃음> <지금 이> 시간이 <웃음> 없어가지고 이 통수 는 <웃음> 뭐가 있어 그 <웃음> 이, 이 정도는 <웃음> 너뒤통수랑 앞통사랑 똑같은거 어떻해 아니야 내 눈을 아직 안 그렸잖아 아니, 두려워 시간이 없어 시간 많아 시간이 없어 친구 우리 하루쟁일 할거야 우리 둘이 약간 느리다 보니까 이쪽가 음. 너무 빨라서 약간 급하게 하게 돼 나는 시간을 좀 아쉽지 않아 좀 빠르게, 빠르게 여유롭게 빠르게. 하겠어 눈을 음. 어떻게 그려야 되지? 근데? 편0 줄까? 간1 <웃음> 그리고 이걸 붙였어야 되는데 주간 1000주간. 1000주간. 1000주간. 1000주간. 이0 0 0주간 1000주간. 1 0 0어주간 1000주간. 1000주간. 1 0니0 아 어, 이거 아 이거 아, 줄도어 <웃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붙이고 아 이거 붙이기 전에 붙야 되는데 이거. 언니는 참 눈웃음이 매력적이었어. 눈썹 아니고? 아 이따려봐. 아, <웃음> <웃음> 저거. 아 뭐만 하면은 고 다르다 보니까 진짜. <웃음> 야, 삐졌다 삐졌어. 어? 안 삐졌어. 아 눈썹만 줄까? 네? 안녕. <웃음> 저 그냥 이대로가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지좀약 no. 스티커 과하긴 한데 괜찮은 것 같아요. <웃음> 아니 근데 음, 먹는 거더 주고 싶었는데. 언니는 근데, 그리고 웃을 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블러셔를 해줄게요. 블러셔. 오. 나는 블러셔를 할 수가 없어. 너 얼굴이 이미 핑크색이야. 그래 예쁘네. 어 그럼 빨간색으로 해줄게. 어, 아니야, 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대로 어, 너무 귀엽네? 헉, 너무 귀엽잖아? 그래, 놔둬줘. 엄청 귀엽잖아? 이 말투 기억하니? 아니, 기억 안 나. 됐어, 그럼. 귀... 기억 안 나? 이거 보니까 뭔가, 스리월이잖아요. 네. 크리스마스도 고겼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뭐 할래요? 파티 할래요? 우리끼리? 응 어. <웃음> 파티라고 <웃음> 우리끼리 아. 케이크 12개 놓고 파티하는거 <웃음> <거예요>. 어때? <웃음> 아니 케이크 열2개 말고 다른거 하면 안돼? <웃음> <웃음> 좋겠다 아니 혜진이는 그거 있어요 좋아하면 그거 하나에서 양청 <웃음> 많은게 저는 저희는 진짜 마다그 먹는 스타일 다르긴 한데 약간 맞아요. 저는 약간 여러가지 종류 많고 어맞아맞아 여러가지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해요 언니 그리고 건강식 좋아하잖아요 건강식 <웃음> 맞아요 저는 약간 맛보다 양인 것 같아요 나는 무조건 <웃음> 맛이 그래서 <벌써> 아무거나 주세요 <웃음> <웃음> 정말 정말 현진이와 저는 정말 이게 성향이 진짜 반대예요 다 완전. 됐어? 어? 되었어요 네. 아, 약간 근데 좀 뻗어난데? 아니야, 네. 나는 이게 다. 다 됐어요. 저도. 이거, 아, 이거도 다시 주고 싶은데. 너무 많은 거기도 하고. 귀엽다. 없는 걸로. 다 만들었죠? 네. 그러면은, 비비 언니부터 공개를 해볼까요? 이거 위에 보이죠? 앞에 이렇게 이쁜 머리 위에 있는 그 약간 화관 그런 거인데요. 반짝반짝인 방자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눈에 거기 동그란 거 있죠? 왜냐면 눈 안에 이거 동그란 게 <웃음> 동납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눈에서는 그거로 했어요. 그리고 희진현진이가 <웃음> 생진이가 이거 귀여우는 그 수염도 약간 항상 약간 애옹 애옹 하니까 이렇게 당연히 숨 있죠? 밑에는 약간 음, 배고플 때마다 그냥 얼굴 벌해서 이렇게 뜯어 먹을 수 있게 <웃음> 해놨어요. <웃음> 이렇게 뱅지는 여기에 어어 먹는데 호박맨 호박맨 먹는 거다 주고 마시고 주요 아하 내가, 뭐 줄게. 떨어지겠지, 뭐. 그냥 잘 어울린다. 이제 움직이면 안 돼? 방정답대, 방정 같아, 방정. 있을 수 있을까? 에 어, 가만히 있어야 돼. 응. 응. 응. 응. 숨도 쉬면 돼. 그렇게. 좋아요. 그냥 좋아요. 그래, 끊자. 그러면 이제는 끝. <웃음> <웃음> 끝! <웃음> 자, 그 다음 현진이 한번 소개해 줄까요? 네. 라배 <웃음> 진짜 아쉬워졌어 저도돼자 이제 제꺼 말 너무 잘 <웃음> 듣는거 <웃음> <웃음> <웃음> 어, 엄청 화려하게 했네요 그쵸 여기서 제 포인트를 여러분 제 포인트를 보시면 바로 코거든요 코에 왕, 코에 왕별이 있죠 아별 있어? 응 <웃음> 음. 이게 내 센스 이게, 이게 센스예요 센스 여러분 그리고 아이고 자별 어. 스티커 별 스티커 이게 많아 별 스티커 하나 주세요 여기 여기 별 스티커 단 아. 무슨 색으로 붙였어 노란색 붙여아안 붙여도... 볼... 저도 오 <웃음> 오케이. 야 진짜 오, 귀여운데? 네? 아, 괜찮다 <웃음> 괜찮다 귀엽네 잘 만들었는데 안써좀아 맞다 <웃음> <웃음> <웃음> 귀엽, <웃음> 이렇게 에서지 <웃음> <써줄 웃음> 말로는 입자로 <웃음> 어잘 어울려 진짜 잘 어울려 진짜로 아, <웃음> <오>. 그거랑 되게 <웃음> <귀여워. 기쁘다. 웃음> 어울리네 오늘의 패션 스타일은 모자라 프린트요 <웃음> 진짜 예쁜데? 그럼 내거왜 뺐는데 그래 너도 빨리 쓰고 아 이게 떨어질까봐 떨어지면 지는거다 <웃음> <웃음> 언니 빨리 써요 오래쓰기 오래, 오래 <웃음> 대결이 났어 자그 다음 마지막 비비언니 음. 얼굴 좀 귀엽게 해주고 싶었는데 일단 비비언니의 사랑스러운 눈웃음을 담았, 담았고요 그리고 저 귀여운 땡글땡글 한게 저의 꽃갈의 포인트예요 포인트. 이게 인싸 모자예요 언젠가 비비언이가 팬사인에서 회꼭 쓰고 오게 를인사들만은수있는 어, 저는 잘 유지한 것 같아. 오, 레벨. 이게 무게감이 있어서 그런가? 어? 어, 근데 잘 어울린다. 이것도 귀여운데요? 나 이걸로 하길 잘한것 같아. 짱 귀엽다. 약간 이거 그거 같네요. 조파수, 이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조파 전기 막 흐를 것 같아. 내데 뿌리는 왜세 가지 색깔 이 있는데? <웃음> 어, 알록달록하게 하고 싶었어요. 아, 아 근데 되게 오, 귀엽다. 오, 오 진짜. 헐. 아, 다들 각자 잘 어울리게 잘 만든 거 같아. 진짜 잘 만든 거 같아. 잘 만들었다. 그럼 가짜 그 어느 그 컨셉 옷도 어, 잘 어울리네. 아니 생각보다. 어, 저희 진 어, 졌어 탈락. 맞아. 안녕히 계세요. 탈락. <웃음> 내가 자유 유지한 거 되게 안정적인 거 같지 않아? 나는 응. 떠나라. 아니야 이거는 너가 잘못했어 너가. 야, 떨어졌어. <웃음> 어디서 떨어졌어? <웃음> 아니 타인. 아, 아, 아, 말도 안 돼. 너왜 이렇게 안튼튼하게 만들었어? 아니 이게 안 틈진한 게이 고가리가. 고칼이고칼이좀더 튼튼했더라면. 만내 거는 하나 내거예쁘지나 화분도 해줬어. 잠깐만요, 예쁘네요.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아 이거 이따 사진 찍어요. 좋아요, 좋아. 맞아 이거랑. 어 프리미엄일 어 텐데도. 이거 쓸 거예요? 아니에요. <웃음> <웃음> 이거 쓰고 <쓰레기 웃음> 하다가.. 아..아닌다 테이프야? <웃음> 테이프 <웃음> 원하세요? <웃음> <웃음> 어, 저희는 <자세요>? 진짜 <웃음> 뭐가 뭐할 때는 <웃음> 자고 <애교>. 그냥안교 <웃음> <안 웃음> <웃음> 진짜 애교 <웃음> <나이> <웃음> <그래서>. <웃음> 나한 댓글 좀 볼까? 지금? 좋아요. 좋아요. 좀 댓글 읽고 프리미엄 분들이 제슈퍼 달라고요? 아, 이거 아 진짜 화면은 <목소리> 빨리 들여서 싶어요. 내가 할게. 슈퍼 내가 할게. 좋아요. 고기. <웃음> 365 노래가 오빛트를 위한 곡이에요. 아, 가사가 내가 <목소리> <나> 말했잖 아. <웃음> 지금 이, 여기에도 있거든요. 3 6님음원이어희 불러버리고 싶어. 지금. 해버리고 싶어. 저희 4일 뒤에 만나요. 맞아, 사일 뒤에. 지금. 조금, 조금. 응, 스포해버리면 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맞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 들으시길. 맞아요. 저희 또 준비한 게 <웃음> 많잖아요. 맞아요 프리미엄 화인데저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준비하고 네. 있죠 저희 같이 지금 준비하고 <웃음> 매니저님에게 애교를 <웃음> 시키는 아이돌이 있다, 있다. <웃음> <웃음> 여기 있다 <웃음> 진짜 다들 이제 저희 V언니, 비비언니 V언니래요 V앱이랑 헷갈리 비비, 비비 언니 생일 맞아서 이렇게 같이 모자도 만들어 보고 브이앱 했는데, 여러분들. 비비 언니 생일에도 이렇게 같이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아, 것 같아요. 희가 이거 미국 케바 알틈에서 아. 노래 그거 일일이 휴밀, 휴밀? 한다고 하던데. 아. 진짜일까요? 아. 헐, 신기하다. 진짜? 아. <웃음> 네. 아무튼 저희 마무리를 맞아. 한번 해볼까요? 네. 저희 벌써 마무리예요? 네,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 4일 뒤에 또. 네, 아쉽지 않고. 아쉬워서 어, 저희는 저희. 이제 앞으로 그렇게 만나는 기회도 많고. 맞요 저희도 자주 이렇게 쇼핑할수 있으니까. 응. 오늘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맞아요. 저희도 꼭 만나니까. 응. 좀 많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대해주세요 저 언니 생일 브이앱 한거 처음이죠? 처음인가? 아닌가? 아 언니 저번에 혼자서 했었나? 작년에? 아니 혼자 안 했어요 <웃음> 처음인 거 <것> 같기도 하고 <웃음> 그쵸? 에이, 어땠어요? 오늘 브이앱 같이 해서 되게 재밌었어요. <웃음> <웃음> 왜냐면 저희는 이런 거 너무 들고 생각보다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런 거. 어 솔직히 편수 <웃음> 잘안 하니까 이런 거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한 마디 한 마디씩 이렇게 하니까 되게 재밌고 이렇게 역시 동생들이 있으니까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동생밖에 없죠? 응 진짜. 날 <웃음> 생일 <성일> 축하했어요. 맞아요. <웃음> 네. 고마워. 오빈시랑 <웃음> 이렇게 또 같이 보내서 좋네요. 맞아요. 아형제또 한번 소감 말씀해주세요. 아 네. 아 무슨? 뉴스가 왜큰줄 알았어요. <웃음> 네 아홉 시뉴스입니다. 네저희 오, 많이 들어주시고 맞아요. 그리고 저희 프레미팅도 많이 와주시고 기세곡 만나니까 저희 토요일에 아, 봐요. 맞아요. 토요일에 봐요. 이빈 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안녕. <웃음> 안녕. 토요일 약속이요. 토요일에 만나요. 그리고 13일, 13일 6시, 1 3일 맞아? 13위 일입아 365, 365, 365, 13일 6시 공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4일, 14일 언니 맞아요 안녕, 안녕, 안녕, 어빈 저녁 밥꼭 먹어요? 안먹으면 안녕, 요 많이 입고 응. 춥지 말고요. 안 응, 네. 안녕,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나코 아직도 있나? 오, 나 언제 사라졌어? 별? 안녕! 에이, 에이, 에이. 안녕! 별이 사라져. 오! 하나 계속 떨어져. <웃음> 계속 떨어져. 애기 <언니, 웃음> 앞머리는 진짜 안 귀엽다, 지금. <웃음> <웃음>